안녕하이단 사이비 정보센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성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접근 방법과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교리의 교육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단 사역이 집단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성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더 깊이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3의 일체 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99% 이상의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 하나님교회의 안사문 장길자, JMS의 정명석, 그 다음에 박태선의 전도관,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리고 구원파,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이단사입이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지응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미혹된, 그들에게 미혹된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삼위 일체 교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었다는 라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의 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성삼위의 일체를 가르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이월론에서 비롯된 영지주의 시대 잘못된 성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양태론에 빠지거나 양자론에 빠지거나 영주주의 사상에 우리 성도들이 빠지도록 잘못된 거짓교리, 사단의 교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육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간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으로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게시, 특별 게시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게시해놓은 성경 말씀인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라 하는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내용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신이 있다면 한 명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나 이런 식으로 유일신론자들과 다신론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창조주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실존하느냐 무실론자들과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실론자들 중에는 불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나에게 신은 필요 없다. 나는 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이 존재하지만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인간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론자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은 창조주는 오직 한명 유일신이다. 그래서 유대교 역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신은 여러 명이 존재한다. 신은 많다. 그들을 다신 원자라고 합니다. 또 다신 원자 중에는 범신 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 모든 것은 신이다. 헬라 철학자들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다. 그것이 모든 실체에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체와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음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인간이 손가락으로 만든 그리고 자연에서 만든 인간 이의식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론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 봐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실상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보여 보아라. 증거를 해 봐라. 이런 무신론자들과 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실존 있느냐 없느냐, 유냐 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논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실상을 보여라. 실체를 보여라. 증거를 해봐라. 마,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이 결론이 성상위일체 교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는 유일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면 세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이 성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들, 서양의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철학자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그 내용은 정리하면 세가지입니다첫 번째, 모든 인간의 고민,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동양의 공자, 맹자, 장자, 서양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내서 한번 그들이 써놓은 그 철학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춘기 때 겪었던 모든 인간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고민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모든 고민들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은 어떤 분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는 게 신학입니다. 어떤 이단사협의 집단에서 신에게 배운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에 대한 정의는 신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때 실상이 있냐, 실체가 있느냐, 인간은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유, 물을 따집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경험입니다. 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 있다고 라 얘기할 것이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라 밖에 말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본인이 경험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신이 있다 없다 그럼 증거를 해봐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교님들에게 하는 이 얘기는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치부를 가르칠 때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철학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쉽게 우리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들이 된 이들에게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칠 때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닌 성령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보겠습니다. 지구가 둥그냐 둥글지 않느냐 이런 논쟁을 수 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 또한 수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도 수세기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닭은 스스로 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럼 또 닭은 계란에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논쟁은 끝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당 사회비 집단에 빠진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때 이런 논쟁들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논쟁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 성경이 주장하는 부분 말고 이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분명히 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물론 자연의 자연 세계에 있는 동식물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집이며 차며 건물들이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이 만들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경우 눈에 보이지만 실상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 우리 실상이 있고 무지개 안에는 수증기라고 수증기가 있어야지만이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실체도 있고 실상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무신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개 중에는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라걸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없다고 한다는 라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도 이 땅에 있었고 세종대왕도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도 미국에도 사람이 존재하고 저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사람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많은 논쟁들을 해왔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단 상담을 할때 그리고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되지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경이 어떻게 성삼위 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삼위 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적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지만 100%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상의 일체에 대해서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라고 하는 지식과 지혜와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것, 느낌, 마음 이 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의지적인 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이 다 있어야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이사위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냐, 그리고 전능하시냐, 전기하시냐 무소부재하시냐,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절대자만이, 절대자 하나님만이 가진 이 속성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그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냐, 라는 것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데 이단살비 집단에서는 성경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단어가 없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교리를 성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아주아주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그 하나님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할때이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겁니다. 세상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 2, 3위의 한 하나님이 왜세 명을 하나라고 하느냐 세 분을 하나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에 이렇게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성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절에도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말하는 이 구속 사역, 대속 사역, 우리 죄를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대속사역에 있어서도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이 성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 기록된 이 성삼위일체의 종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새의 클로바를 가지고 잎은 세 개지만 하나다 라고 하면서 새의 클로바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 물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물이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그리고 수증기, 물, 구름으로 변할 때 이리 물을, 물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집에서는 아, 내가 집에서는 가장 직장에 가서는 사장이나 직원으로, 그래서 어떤 곳에 소속할 때마다 명칭이 바뀐다.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 나, 자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해달별 하늘 땅 바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 삼위, 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무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과, 잎이 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이 영, 혼, 육이 있듯이 예수님의 육, 그리고 성, 영, 혼, 그리고 지성, 인성, 영성, 이득, 에고, 슈퍼, 에고, 원초와 자, 초, 자, 이거 심리학의 쪽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것들을 예화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태론이나 양자론이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발목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스스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보면 양태론, 양자론 예수님은 예수님은 처음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인 예수를 자녀 삼아 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성명의 능력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신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양자론으로 빠지거나 양태론, 태양은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태양이 두 개, 세 개가 될수 있냐 그리고 한 하나님의 어떻게 모양이 계속 바뀔 수 있냐 이런 식의 양태론, 양자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이런 노력들이 이단 사상의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생각들로 성삼위일체조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양태론, 양자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의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 수준을 넘어서 이제 수학적인 부분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3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3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플러스를 했더니 세분 하나님, 3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1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삼위일체 교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1 나누기 1 나누기 1 나누기 1은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지만 물방울 한 방울 물방울 두 방울 물방울 세 방울 이렇게 합치면 큰 물방울 한 방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은 성삼위일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라 겁니다. 필요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애완화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을 지고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다가 이제 이런 도형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지정의는 세 인격체는 지정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삼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도형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부하라님, 성자하라님, 성령하라님, 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세 분, 세 명,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분, 세 명, 이런 단어를 쓰면 삼위일체 교리에 삼위일체 교리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위, 성령 하나님의 위, 성부 하나님의 위,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성삼위일체 조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설명들이 거룩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는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교육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개시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자는 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칼빈 그리고 루터, 웨슬러 현대 신학자 중에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은 이 그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그림을 가지고 상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 지정의 인격은 같지 않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지정의는 같지 않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령 성령 성명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 그림을 모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기 싫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성상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서로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상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계속 논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논쟁보다는 칼빈 그리고 루터, 웨슬러 이렇게 웨인브루데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말씀을 가지고 성경말씀에서 성경말씀에서 성경구절 하나하나 찾아보면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삼위일체 이 교리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가? 성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성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2000년이라는 지금 긴 세월 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삼위일체 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냐 이 예수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도 이 성령 하나님도 창조 이 성령 하나님도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싫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삼기 위해서 하신 그 대속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그 우리 인류 구원의 사건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완성하셨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성,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왜 초대교회부터 교부시대, 로마시대 종교개혁시대, 십자군전쟁 이런 기독교 세계사회에서 끊임없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그 논쟁의 본질이 우리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지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실존을 설명하는 실상이 무엇이냐 실체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창조주냐, 진짜 구원자냐 라는 걸 확인하는 게 3위의 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에너지, 능력, 힘 이런 피조물, 물질적인 것이냐에서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성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의 눈, 코, 입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크신 분일까? 하나님은 작은 분이실까? 하나님의 모습은 둥글까? 이런 형태나 모습이 모습을 확인하는 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것, 핵심은 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인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심 우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천지, 이만희 씨,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우 JMS의 정명석, 구원파, 안식교회 여호와 증인, 몰명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릇된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한다는 라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창수의전에도 계신 창조주이시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반석으로 요와의 사조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것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날에도 성부, 성자, 성령 이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삼위 일체의 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2단 상담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2단 상담을 하다보면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게 이 저울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너무 강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균형있게 잘 조절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을 경우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들은 신비주의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든 인간들에게 실천하는 행위적 부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균형이 잡혀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부분도 균형이 잡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사춘기를 보내게 되고 사춘기를 보내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철학자입니다.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철학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 내 스스로 나의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신과, 신과 함께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힌 인간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고 인간의 생각을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그 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그게 바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무 가지에 우리가부터 살 때에는. 나무, 아버지가 뿌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온갖 좋은 영양분을 그대로 그냥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본체이신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원을 받아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 본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강물에 떨어지고 물살에 물살에 휩쓸려 가다가 강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강가의 흙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체에 붙어있을 때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에너지원 영양분을 받아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다른 존재의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원을 뺏어와야지 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에너지원을 공급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수 있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남,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많은 활동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죄를 조금은 덜 지우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구, 욕망, 욕심을 챙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 벌, 그, 불법은, 그 불법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참위 일체 교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일체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시고, 구약시대에도 계셨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구약시대에도 함께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냐를 증명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애와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성삼위일체를 확인하자는 것이 이번 첫 번째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가 가진 속성에는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무죄, 무소부재, 편재성 이런 절대자의 속성들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이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가져야 될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신이라면, 신이 가져야 하는 이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와 성자 하나님의 지정의와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가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성경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끝부분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부분, 성경 하나님도 창조주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말씀에 대한 파일을 이 뒷부분 영상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보시고 난 후에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